자 제가 레슨을 받는 곳에 코트 전경이에요 어 정식 규격으로 이렇게 어 올코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제가 요즘 동계에 쉴때 쉬는 동안 어 지금 테니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요새 테린니들 엄청 많잖아요 뭐 서울 쪽에는 제가 사는 이제 노원 쪽 그쪽에도 보면은 어 실내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좁고 어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치는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저는 쪽 이쪽 포천 쪽에 어 올코트로 되어 있는 이제 잔디로 되어 있는 연습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오늘은 제가 테니스 치는 영상 뭐 이제 한두달 내가 달, 두달 정도 됐거든요 그 영상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테니스 가방으로 장비를 사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치는 곳은 이렇게 엄청 크죠 자 제가 레슨을 받는 곳에 코트 전경이에요. 어 정식 규격으로 이렇게 어 올코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건물이 세동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은 거거든요. 엄청 크죠? 2층에서도 이렇게 관람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레슨을 받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머신기가 양쪽으로 어,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 S 시간 이후에도 언제라도 와서 이렇게 어, 머신기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지금 두달 정도 배웠는데 어, 테린이 대회도 한번 나가서 예선 통과도 했었고 어, 확실히 실내에서 배운 것보다 어, 타격감도 있고 칠때 이렇게 멀리 나가는 그런 타격감이나 어, 느낌이 많이 다르게 칠수 있죠.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실내 실내에서 치는 거랑 이렇게 큰 코트에서 치는 거랑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공을 이쪽에서 쳤을 때 사이드 쪽 언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느낄 수 있고 스키, 스크린으로만 치는 거랑은 아무래도 어,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화를 신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니스 처음 시작하실 때테니스원는꼭화서 신으시는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 발목이 많이 접질르고미끄러질수 있기 때문에 어 라켓은 뭐 치시다가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신발 자체는 꼭 구매를 해서 신으시는게 좋으실 거예요 저는 요 라코스테 거. 요거를 신고 있습니다 체는 세트로 쓰시는게 좋고 저는 음. 나다리스는 바볼라 테니스 라켓을 300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코칭 받기 전에 오늘 일주일만에 치는 거니까 아, 멋진 길을 좀쳐 보도록 할게요 <놀람> <놀람> 어? 아! <놀람> 아.